안녕하세요 제시 직관의 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점의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6694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34mm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롤렉스와 다르게 그림이 있고 색깔이 분홍색이죠 두 제품 모두 정품이고요 저희는 정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프터 세팅이면 애프터 세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제품은 오리지널 세팅의 오리지널 다이얼입니다 왼쪽은 재생판이라고 해서 왼쪽은 미키마우스를 집어넣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오리지널 다이얼에 색을 칠해서 이와 같이 분홍색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이와 같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제품 모두 수동식이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아, 롤렉스 시계나 다른 시계를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분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다시 탈바꿈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JC 직거래소였습니다. 짠!